보프야 닉변 다고 뭐, 뭘로 바꿀까? 강철을 올릴 수 없대. 계란프라이. 피스킥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25% 이동 속도를 얻습니다. 이런 게 있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 지금 움직여 봐. 어. 와. 어, 뭐 별로 안 빠는데? <웃음> 멈췄어. 응. 어. 오마 어. 해봐 이제. 오마. <웃음> 오. <오오오. 웃음> 400? 400정도 올라가면 돼 너무 조금인데? 아니 근데 와 아주 죽겠너 너도 그랬어 칼바람에서 그 운선이 WP <웃음> 뺄 때마다 요오~~ ㅎ ㅎ ㅎ 우리 생일 그래, 너무 짜증났어 어. 아그 어젠가 그젠가 어. 그젠가 아니 투푸 없을때였어아 맞아 때려 어 자식 조 끄는데 오렌이 세다 캐트륨 평타 오지게 때려난 Q 두방 맞췄데 피가 똑같아 응, 피들도존나 세다. 괜한아이녀석 뭐지? 지롱녀지녀지지이 녀석은 뭐지? 이이 녀석은 뭐지? 이이이녀이이이 쾅띠왕 다? 쾅 다? 다? 보자마자 밤신없게 다떠 까비? 아! 팽팽팽팽 볼! 오케이! <웃음> 오, 괴로워 연막 연막 <웃음> 어 키리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만해 그만해 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까지 ㅋ 케왜 이렇게 흥분해서? 내가 놓치는 CS를 보라고 죽어간다 막 아, 한 라인 놓쳤어요 때문에. 오, 우 깜짝이야 포도 놓쳤어. 가위. 아, 어? 어? 오른. 아무것도 못 하죠? 오른 아무것도 못 하죠? 네? 너무 했어, 저거는. 타이밍이 그런 거 같아. 선마야, 이거. 추. 지속 시간이 들어가네? 그럼 퀴즈가 되지 뭐. 근데 이 선마가 날잖아아 아, 그냥 추 하려고. 뭐 템트리, 스킬트리는 완전 취향이기 때문에 아. 네, Q 하면은 진짜 애가 겁이 지려 오줌 쌀 때까지 정신 못 차리거든 캡틀 <웃음> 뭔가 뚜벅이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꺼낸 것 같지만 어림도 없고요 탑칼리가 칼리였으면 썰렸겠다 탑칼리도 나오냐? 탑칼리 그 뭐야 프로게이머가.. 프로게이머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야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거 제발 선수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네, 진짜 좋은 것도 있긴 있어 모완이나 이런 거요 모랑이래 이런거 그때 옛날에 여진 럭스 나왔을때 사람 욕 엄청 했잖아 제발 따라 하지 말라고 메라 간거잖아 근데 메라는 그거 홍보하던데 막 서퍼럭스 나와가지고 막 콩콩이 럭스 나갔다 나간... 아 저거 여진이었으면 살았잖아 이러면서 <웃음> 캐틀도 눈물 울고 있는데 으 <웃음> 음... 와, 좀... 아우 아깝다 어? 살았 아리 저리 가 혹시 상대 오레이디이뭐 혹시 상대 오레이딘가? 혹시가 맞네. <웃음> 어 우리 저 한번 보자. 오 오른 발로 보는데? 뭐야? 오근 샌드네이에. 이럴때고 내장 오근 샌다고 하고 했는데. 근데 제할네어 약하더라고. 제, 내, 내 닉네임 보고 일단 일 어, 차로 떨었잖아. 아플 걸? 아플 걸? 아, 까비아카이서영접이면 나한테 들어왔을 텐데. 좀 그걸 잡으면 되는데. 바이 있어요. 아 이거 근데 공각이좀 이상한데? 하나 우리 라인 이 바위 맞짱 고발 깜짝 놀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얘풀 필요 없거든 방금. <웃음> 뭐 맞았는데? 풀콤보. 어. 오른을 너무 응, 얼검 가야겠다. 지까지마지까지 포시작 키고 왔는데 캐틀 라인복기 거짓말해 내가 캐틀보다 뒤로 훨씬 세가지고 아니, 캐틀... 아이 또 맞진 말 알아보고 어신네 운다 멀꺼 뭐 운다 그냥 혼자 딸거 같은데 줌이 없네 어 조을 맞아줘 잡았어어어못 뭐 잡아줘고 어디 어, 이새끼 어? 아 오키 킬쳐 오케이 오케이 일초. 사발, 사발. 아이고 리 빨강 강타를 처음 가보시나 봐요. 어, 강타 대미지. 약간 강타라서. 이제 늦게 들어가나? 그평평 들어간... 강타를 받고 평타를 쳐야 들어갑니다. 아 어, 들어가면 들어가요? 네. 꼭 평타를 쳐야 돼? 네. 아마 뭘 맞? 마... 평타? 평타로 알고 있는데나 제가 이거 라인 복키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이서 피가 왜 그래? 네 어, 기본 기본 어? 공격을 해야 된답니다. 어얘어 미녀 예? 어, 미쳤어. 너무 길어 어떻게 해? 기본 네. 공격을 해야 된다. 어, 아네알겠어니 아, 들었어요 <웃음> 들었어요. 서운하지 <소원이> 마세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어 죽었다 이거는. 왜아나 왜? <웃음> 이거 보라색이 끝났어. 저거 어 죽었다니. 용, 풀... 바로난타에서 거의 무조건 이기는 애들이몇람이 돼있어 피들, 키아나 피들, 키아나, 람은이사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이사은은데 사람은 이사나이거들어가사람가사람능강철이오른은사람이 사람은 이스틱이잖아 뭐야? 아, 필로스 재밌다. 아, 비둘스 재밌다. 뭐야, 어. 새리. <웃음> <뭔 소리>? 아. <웃음> 아. 뭐야 어머나! 맞아 줬어요 어, 감사합니다. 저 2로 맞아 줘네 방금 1로 맞았어. 살짝 걸어가긴 했는데. 아이고야. 이제 킬을 야될것 같아. 어. 슬로우 <웃음> 먹으시고. 우. 맞아 그거도 요즘 떡상하고 있다 그랬어 왜? 어떻게 소 많이 안 나왔으니까 승률도 나고 안... 어? 어... 어... 어게안 나왔는데? 안 나오는 애들은 응. 많이 안 나오는 애들은 하얀 먹이던데? 슬프다 <웃음> 좀 많이 슬펐어 그래서 더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어. 얼마나 다행이냐 오르는 그사진셔서 올해 는 너프 한번 먹긴 했는데 이번에 근데 롤백싱 너프라서 별로 타격이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템 레벨 업 1레벨 오.. 늘어났어 아 그래? 응, 원래 1레벨 높아졌었는데 뭐 기본 능력치도 높은 것 같긴 했을텐데 옛날에 W 실드 생긴래 하는 줄알았와 그건.. 근데 지금 저집을 가가 나면 그게 좀 훨씬 좋아 쉬운거는 실드가 더 쉽긴 해 많이 되잖아 슬라이스! 강철의 오른 술사야. 티어웃 높네, 오른 뭐가 났더라? 우리가 남이야 하면은 우리가 남이야 하면은 아 남이 만해야 될것 같다고 싫다 그러시 그래. <웃음> <웃음> 아, 근데 올해는 내 약간 아, 좋아하는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강철의 오른 득점 술사 하니까 오 괜찮네 하면서 바로 되어버린다. 우리가 하는 거야 파이. <웃음> 포탑 두대맞고 매전에. 뭐한하게 <웃음> <웃음> 뭐 하게 뭐 하게 뭐 하게 피드뚜뚜뚜 있어 어나뚜 맞을게 네, 어, 내가 맞을게 내가 아유 뚜기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버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고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오른 죽어 그냥 왜 자꾸 죽음을 강해 아 3대 됐네 퍼펙트도 아니면서 지 죽어 같이 오른리폰 말고 고 예? 고속장 별을 하는데 같이 안기고 잤습니다 <웃음> 아니 뭐라고 같이 안기고 잤다고 너고속은 의리 없음 고속 아? 피흐 얘들아 나피 파는데 렛쥬아잉 <웃음> 때려봐. 오, 야, 코아야, 코야 이거, 이거, 이거. 거아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이나이 때려줘! 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냥 우물 안에 들어가서 쏟아달라 해 <웃음> 이번 판은 오른이 되었다.